It's a whole fire and a whole l o r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용히 찍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가 어제 결혼식을 마치고 드디어 내일 이제 신혼여행에 갑니다 진짜 여러분들 너무 많이 축하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근데 내일 신혼여행에 가서 신혼여행 브이로그를 찍는 척 하면서 밤에 참계를 잡으러 갈겁니다 아주 험난한 하촌으로 갈건데 은혜한테 그냥 브이로그 찍는다고 속이고 갑자기 가가지고 가죽 장아를입힐거예요자 그때 은혜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첫날 밤에 이혼 당할지도 몰라요 그럴려면 일단 자러 가야되는데 혼자 자기 싫어요 같이 자요 개소리야 에스 고! 야 이거 진짜 이혼 당하는거 아니야? 근데 너안 내려? 나 내렸잖아 짐 이거 밖에 없는데, 뭐야 빨리 와, 들렸어! 빨리! 어, 태국 갈때 같아 나 너랑 태국 가자 튀질래? <웃음> 오늘은 영상 안 찍지? 잡는 거? 안 찍어 안 찍어 춘움덩이 미쳤다 고 진짜 찍기만 해봐 저뭐 찍어 이런 거한번 찍은 적이 없는데 뭔 소리야 진짜 어이없어 맨날 제주도 오면을 찍잖아 안 찍는다고 하고서 거기 나가가지고 한 번만 가자 막 이러면서 오늘 진짜 안 찍나니까 오늘 진짜 안 찍어 오늘 진짜 쪼개 <웃음> 쪼개냐고 어어어 어, 어. 이빨을 쪼개버린다 <웃음> 미안해 은혜야 너 좋아하잖아 잡으면 휴 리얼 쏘죠. 리얼 쓰게 생겼냐? 얼리발. <목소리> <목소리> <웃음> 자 여러분 오늘은 바다가 아니라 바로 하천으로 왔습니다. 보통 개는 바다에서 잡잖아요. 근데 오늘 잡을 개는 참개이기 때문에 이 참개는 기수역에 삽니다. 기수역은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하천으로 왔는데 오늘 자를 준비했습니다. 자를 왜 준비했냐면요. 참개가 등갑이 상하로 5cm 이상이 되야 잡을 수 있어요. 그 밑에는 절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불법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갈 건데. 은혜야 표정 좀 풀어 리발레키야 <웃음> 오늘 은혜랑 같이 잡을게요 렛츠고 가자 리발레키야 가리발레키 <웃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저쪽이 바다구요 이쪽으로 가면 하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굉장히 물이 얕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생물도감형이 왔었는데 생물도감형 영상 보시면 은 여기서 장어가 막 나와서 기어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참기도 여러 마리 잡은 걸 봐가지고 한번 슥 가면서 볼게요 돌 한번 들어볼게요 으이차라 돌안될게요 장어 도 위로 가야 될걸? 너 장어 잡아서 나 먹이게? 나먹에서뭐 하려고? <웃음> 힘을 못 쓴다고 내가? <웃음> 자 여러분 찾았습니다 이런 웅덩이 찾았습니다 아까 뒤에는 물이 많이 빠져있었고 오다스요 <웃음> 아까 뒤에는 물이 많이 빠져있었고 지금 여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디 보자 어? 참개는 맞는 거 같은데? 아 참개네 자 여러분 일단 참개 나왔는데 작습니다 이게 바로 참개입니다 여기 보시면 집게 털이 굉장히 많이 있죠? 아 근데 얘는 1cm 되겠다 1cm 저 녀석 큰 거를 잡아야 돼요 오 우와 이거 벌써 나왔다 자 여러분 지금 와 보시면 꽤 크죠? 야 근데 이게 사실 큰게 아니거든요? 이렇게를 재야 돼요 오우 씨예 야야야야 싸우지마 은혜가 세게 하면 안돼얘 집게 빠져 놔봐 놔봐 좀더 애절하게 말해봐 옳지 옳지, 옳지. 상만이라고 생각해 놔야와얘 <웃음> <웃음> 어떻게 잡은 거야 이거? <웃음> 2 3 4아 5cm 조그만 냅니다 4.8 야 가라 잘가 야이큰 놈이 진짜 있내참개들이 그리고 그냥 나와있어요 뭐돌 디빈 것도 아니고 어딨니? 쟤도 그렇게 작진 않은데 얘참개 진짜 빠르다 자 아까보다 훨씬 작긴 한데 먹으면 잡혀가요 오 크다 여러분 보시죠 아까 개보다 크지 않아? 아쪼 아. 너무 빠르다 오케이 너 잡았어 뭐야 왜셀카모드야 오케이 자 여러분 잡았어요 뽑아 올려 아까보다 큰거 같은데 2cm 3cm 4cm 얘도 모지라나 아까보다 작네 아깝습니다 여러분 얘도 놔줄게요 이게 법에 걸린 거니까 무조건 지켜야 돼 무조건 야 여기 진짜 조그만 것들 다 참기다 위로 올라오니까 자 여러분 한마리더 발견했거든요 아 얘도 비슷한 거 같아요 자이 상태에서 바로 재볼게요 오, 야가지와 있어봐 아이고 <웃음> 승질이 엄청.. 오 이거 승질승 더러운 거 보세요 찝어 찝어 찝어 오케이 일로 와봐 자 눌렀습니다 아 얘도 4cm대 잠깐만 저 밑에 보여. 뭐큰거 하나 들썩 했는데? 파도였나봐요? 오야얘 진짜 크다 우와 얜 진짜다 여러분 진짜 나타났습니다 근데 물릴 것 같아 자야얜 되겠지? 2 3 4아 애매한데? 좀짜부시킬까 <웃음> 진짜 제일 컸는데? 제가참게들이 워낙 커지는 종류라 그리고 보호하는 종류라 함부로 진짜 잡으시면 안 돼요 오야야 야, 저거 뭐 엄청 크게 움직였지? 일로 밀어볼게요 이야 오야 물리겠다. 아안될것 같지? 아 백판 내다 가라 가. 야 얘는 진짜 크다. 집게가 왜 이래? 여러분 집게 비정상이에요. 너무 커요. 무서운데? 자 일단 돌로 찍었거든요. 야 근데 얘는 되겠다. 일단 담고 체장 안니는 애들 일단 놔줄게요. 지금 여기 다리 나와 있거든요. 다리 끊을 거예요. 그래서 잡고 빠르게 당겨. 와 들어갔어. 오와얘 집게보세요 여러분 이야 일단 킵해둘게요 될만한거 장개야 거기 그놈 있는거 다 알아요 얼른 나와 이런데 큰놈한 마리 딱 있어주면 땡큐하고 바로잡지 이런데 있을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 여기 있으면 너무 쉽지 그럼 재미없지 잠깐만 하나만 더 해볼까 오커커 커. 커, 커. 내 있을줄 알았어 한마리 예야야 울지마 울지마 오 미안해 미안해 오너 왜이렇게 유연해 오오야 얘가 진짜네 뭐야 너네 갑자기 왜 트레이드해 진짜다 얘자 일단 들어가 봐 뭐야 저거 송호 같아요 여러분 송호 뭐야 왜이렇게 착해 얘네 야어안 착하네 은혜야 응, 개커얜 진짜야 두 마리 박혀있다 뭐야 세 마리야 이거? 여기가 성지구단 너네 얘 집게 보이시죠 여러분 와 힘이 엄청납니다 와땀 개나요 야넌 진짜다 스리포이을 저거 털복숭이 있는데 개다 얘 진짜 커 집게가 여러분 얘찝히면은살좀 나갑니다 야얘 어떻게 꺼야지? 이 자로 집게를 물게 할게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거 힘뭐 뺐어? 아얘 아니야 야네가넌 작아 꺼져 꺼져. 거 밑에 있어 오 어, 나왔다 <웃음> 미친놈. 밟았어, 밟았어. 이거 다 버려, 오늘. 여러분, 얘네는 넘어봤자 5cm 감 넘을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풀어줄게요. 야, 너희 다 꺼져. 야, 꺼져, 꺼져. 야, 너희야, 꺼, 야, 꺼져. 대왕님 오신다. 이거 진짜 물리면손 진짜로 짤릴 것 같아. 자. 감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에요 이게 진짜 우와 엄청 크지 야 이거는 꼬깨 크이다 자를 그냥, 그냥 같이 넣어버려 이제 대충 알겠어 들어가라 자 여러분 드디어 먹을만한 일를 잡았습니다 저는 세마리만 잡으면 돼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자 여기 구석에 박혀있는 거 보이시죠 5cm 넘을 것 같은데 자 꺼낼 수 있다고? 야제발봐 어떻게 너자 꺼내게 <웃음> 진짜 잘할수 있다고? 야야야야 야, 야, 제발 내야 놓치면 안돼 됐어 됐어 닫아 닫아 제가 재볼게요 지금 넣어 봐 얘가 안 놓은 거야 내가 한게 아니라 <웃음> 어놓다놓다자 여러분 얘 가져갈게요 아우. 장갑을왜 해놓는데 <웃음> 너무 급한데 혼자 재밌지? 스릴 있고아니어서너 걸크 아니었어? 아 그래? 곰팡이 분들은 다 걸크로 알고 계시던데 빨리 와. 개멋있다. 강하게 키우자. 여기 한 마리 있는데, 아깐 크다 그랬네. 아이, 개롬만해. 이야. 또 찾았다, 큰 놈. 집게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벌써 엄지 이겨요. 눌러버려. 야, 야, 야, 야. 화내. 그렇지. 그럼 겨드랑이 틈이 생기거든요. 딱 이렇게 잡아가지고, 일로 와, 이래, 기야 우와. 우와, 제 진짜 크다. 들어가라. 여기가 지금 제일 상류거든요. 여기는 진짜 많아요. 지금 저기 보시면 한 마리도 있고, 저는석도 지금 5cm가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5cm 그냥 넘는 거 말고, 많이 넘는 거. 왕을 찾아야 돼요, 왕. 자, 여러분, 왕 나왔습니다, 왕. 오, 개코, 개코. 밟아야겠다. 오케이. 일로 와, 이래, 기아. 와. 자, 여러분, 왕 잡았습니다. 오, 야, 야, 쫓지 마. 들어가라. 오, 이 벌리, 벌리, 벌리. 와, 애초에 그냥 여기로 올걸. 이 돌에 뭔가 왕이 있을 것 같아. 오, 야, 돌이 부서지네. 안할껴저힘개세다 은혜가 받았겠다. 자, 왕이 될 자, 누구인가. 오, 나쁘지 않은데. 야, 너왜 이렇게 쉬고 있니, 이렇게. 야, 아 크다. 이 정도면 가져가도 되겠다. 은혜씨. 뭐라고? 뼈 있다고? 동물뼈네, 동물뼈. 무슨 동물이야? 저거, 그, 임팔라 같은 거. 아 무슨 임파는 있어 <웃음> 지금 밑에 뽀찌도 많거든요. 이따가 선발해서 한 다섯 마리 정도만 가져갈게요. 들어가라. 세 마리랑 아니 왕세 마리 플러스 졸개 게두 마리. 왕이 있어. 진짜 뒤지고 싶어? 어? 저 왕이고 나발이고 지금 이 어두운 데서 지금 몇 시야? 그냥 따로 따로 참. 따로 따로. 알았어. 너참기도 잡아줘. 곰파이 분들한테 왕세 마리 잡는다고 약속했으니까 내려가면서 천천히 한 번. 내 약속은 아 대왕 한 마리만 더 잡고 갈게요 은혜는 제가 먼저 차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 얘는 모래를 파고 알아서 지금 은둔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도 뭐 5cm 넘을 것 같은데 한번 잡아볼게요 너무 쉽게 있다 야 화만 내냐 거기서 4cm 다 버려 버려 대왕아 나와라 너몇 c m 야어 너는 2cm 리발 꺼져 거대한 놈은 딱 멀리서만 봐도 저랬끼 론나 크구나 이게 딱 보여요 얘 약간 대왕인데? 아 큰데 여러분 얘는 등값이 지금 보시면 눌리죠 되게 말랑말랑 거리거든요 이게 탈피한 지 얼마 안된 거예요 이런 거는 먹으면 야만인 버려 딱딱해지고 보자 그땐 나도 딱딱해 대왕, 어디니 없니? 와, 진짜, 대왕 이렇게한 마리만 나와라. 여러분, 다 내려갔는데 안 나오면은, 그냥 여기 몇 마리 방생하고, 큰놈몇 마리만 가져갈게요. 너는 진짜 조그마한 녀석이야 아까 너보고 흥분한 내가 창피해. 자, 여러분, 지금 거의 다 내려왔는데, 더 이상 대왕급들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자, 일단 잡아은 놈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어버려. 많습니다, 지금. 요 자, 봤을 때 근데, 조금 모자란 애들 있죠? 자, 요런 애들 아까는 크다고 해서 잡아왔는데, 먹을 수 있긴 한 사이즈인데, 방생하겠습니다. 조심히 가. 꺼져, 내 눈에서. 잡고 싶으니까. 아, 얘도 작다. 야, 살려주는 거야, 이마 아, 너도 아쉬워. 가. 여기 밑에 작은 애도 좀 있네. 얘도 별로 작아요 다리도 없다. 야 꺼져. 아유, 저 밑에도 장내. 일로 일로 와. 큰데? 거품 무늬 두려우면 뭐 들어가자. 먹어 줄게. 야 너는 크니까 다시 들어가. 자, 여러분, 더 이상 그렇게 작은 놈은 없는 것 같거든요. 얘 아니 큰 애, 크네. 화 많이 났네 겠 예, 아니 아니야. 잠깐 발표 줘. 들어가고. 야, 너 일로 와. 어디? 어디 째이랬야 정신이 없어요, 지금. 몇 마리예요? 하나둘야야야 야, 야. 싸우지 마. 도토 잠보랠게야. 하나, 둘, 셋넷 뭐야? 제왜 이렇게 작아? 작은 놈은 여러분 바로바로 놔 줄게. 어 그래 가너 가. 어 가. 그래, 알아서 물 찾아가. 자, 하나, 둘, 셋, 넷. 다. 자, 여섯 마리 가져갈 건데. 여러분, 오늘 신혼여행 첫날 밤이거든요. 날밤에 지금 참게 잡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한테 양해 구하고 근데 아마 집에 가서 뒤질 것 같긴 한데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혼여행 첫날밤에 요거를 요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정도만 숙소에 두고 내일 택배로 집으로 붙여놓은 다음에 신혼여행 끝나고 집에 가서 요리하는 걸 찍어볼게요 오늘 첫날밤이다 리발라상라사야 너네 때문에 은혜 롬 나팍 쳤어 이끼야 펀치 잠시만 너 아까 나준 앤데 큰데 빨리 가 이래 이끼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참게를 잡아왔습니다 왜? 버리 수박같아 패션 <웃음> 괜찮지 아나 홀로 집에 도둑 같은데? 짜라란. 지금 싹다 얼렸거든요, 여러분. 오, 한 놈, 두 시기, 석삼, 너구리. 자, 여러분, 지금 다섯 마리 잡았는데, 지금 이 녀석이 제일 커요. 야, 얘 진짜 크고. 이거는 저랑 은혜랑 신혼여행 첫날 밤의 결과물이에요. 어때?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참게를 제가 아직 어떤 요리가 할지말씀안 드렸죠 자 오늘 제가 해볼 요리가 뭐냐면요 제가 이때까지 개요리를 정말 많이 했는데 참개요리를 따로 쳐보니까 요런게 있더라고요 바로 참개수제비입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요녀석을 요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면 반죽을 일단 만들어 놓고 한 7시간 정도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밤에 지금 바로 반죽을 만들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참개수제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맛있겠지 이제 라가리 벌려도 돼자이참기에 다시 들어가자 열고 으로 받아버려 이런거 할때마다 어때? 멋있어? 멋있겠냐? <웃음> 볼자 여기요 릴라루 왜? 원래 릴라루라고 했는데? 세상 <웃음> 재밌지? 왜 말이 없어 인정하기 싫어 그렇게? 자 한컵 가득 넣어줄게요 조사조사조사 조사, 조사. 자 그리고 물3컵 워터야 닥쳐 넣어버려 자리룡류리룡류는 살짝만 들어갑니다 언자 그리고 랄로룸 살짝 자 그리고 조조조조조조 화치화치화치화치화치화 <봄> <봄> <봄> 은혜 근데 펀치 너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슈원장님 미쳤다고 괜히 없네. 오늘 진짜 안주나 니까 오늘 진짜 안주고 오늘 진짜 찐찐찐찐찐 <웃음> <웃음> 그만해 불쌍해 불쌍해. <웃음> 어 무서워. 너 생각하면서. 예. 자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이 수제비 반죽에 랩을 싸준 다음에 냉장고에 7시간 동안 재워주도록 할게요 여름 이런 거 보면 어때? 밀가루처럼 패고 싶어 <웃음> 밀가루에 미안해 패서 무서워 내일 보고 다 보여요 자 여러분 내일 참기 수제비 만들어볼게요 내일 봐요 라삭바삭 치워 잘했어 자 여러분 이렇게 밀가루를 하루 정도 다 보관을 해두었는데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쫀득쫀득해졌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루 동안 냉장고에 넣어놓으라고 한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치워 치워 자 그러면 잠깐 다시 재우고 자이 참게들을 이제 꺼내서 해동을 시켜줄게요 자 일단 한번 꺼내볼게요 야 이게 조심해서 꺼내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어렵기 때문에 다리가 다 박살낼 수 있거든요 어휴 어휴 어. 독침 나대지 마라 아까우니까 자 일단 이쪽으로 다 빼주고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참게가 요렇게 털이 굉장히 수북합니다 자요 털이 막 더럽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더럽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바다 참게랑은 다른 거야? 참게 원래 민물에서 아는데 아 그래? 참게라고 구라치고 잡은 적 있어 우리? 그랬던 같아 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약한 40도씨 되는 물에 워터야. 조자저자저자 자, 물을 이렇게 받아두고 여기다가 자, 요 랄로를 있죠 랄랄랄랄랄랄랄. 자, 이렇게 뿌려두고 해동을 시키면은 굉장히 빠르고 신선하게 해동을 시킬 수 있어요. 왜냐면 소금이 들어가서 삼투압 같은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그그그 그, 그, 그 네이버가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동을 시키는 동안 이제 육수를 뽑아야 됩니다. 국물은 무슨 빨이다. 소스 빨이다. 아니죠. 육수 빨. 빨리빨리빨리빨리. 이랑 보면 어때? 상처 받을 텐데. 라가리다 가죠. w a t e y e e 그리고 부탁한 피. 밸브가 열어라리가리라거 라거리 이거 너한테 한게 아니라 밸브한테 한 거니까 괜찮지. 자 그럼 바로 파이어 <웃음> 도와줘요, 아파트 관리자님. 파이어! 자, 이렇게 물이 설설 끓기 시작하면 바로 팁에 두개 들어가라. 오, 잘오래지네 바로 라클 봉쇄. 자 이러고 20분 동안 아주 팔팔 끓여줄게요. 자 여러분 육사 끓여진 너가 바로 참개래기들을 빡빡 씻어줄게요. 각각룰 따가 돼도 무조건 양치를 시켜야 됩니다. 조조 조조 조조 조조. 특히 얘네들은 바다에 사는 게 아니라 민물에 사기 때문에 디스토마나 그런 기생충들이 훨씬 더 많아요 바다보다. 자 그래서 더욱 더 깨끗하게 사이 사이 전부 다 해줘야 돼요. 근데 털이 진짜 그냥 털이다. 조조 조조 조조. 여러분 이렇게 개를다 씻어줬으면은. 상 안에 들어갈 때 육수를 제대로 뽑으려고 여기 배 있죠? 따주고 여기를 조금만 열어줍니다 자다 같이 외쳐요 둘셋 열어버려 자요 정도씩만 딱 열어두고 배동댕이자 여러분 이렇게 개 롱꼬 다 박살냈으면 참개랑 수제비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각종 야채들이 들어갑니다 자 바로 <웃음> 나도 개 아파 지금 그러니까 봐줘 너무 찌질해서 봐줘야 될것 같아 니찔하지만 음. 멋있게 라삭사무라이 라삭사무라이? 라삭사무라이 나 리지리. 자, 그 다음은 수제비보다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남자래끼. 떨어뜨리자마자 하지 마. 아, 뭐. 안 하려고 했어. 라사. 이, 이, 이, 이. 한쪽만 라서사브라이 감자가 잘안익기 때문에 약간 얇게 이런 식으로 썰어주면 돼요. 손가락 짜증나. 일부러 너 애간장 타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한 거야. 원래 이렇게 하지. 나 애간장 안 타. 자, 려도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들어가도 안들가안 들어가도 안들어가안들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약간 수제비의 색감을 살려줘요 랑근썰어다다다다다다다안 들어가도 가도안들가없어가도안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안어가라이어때 음, 말이 필요 없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야채를 전부 다썰었어요 빨리 따라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좀 빨리 오네 자, 아까 끓인 육수에다가. 아, 이거 고생했어. 이제 나와, 나와. 자, 야채, 고추 빼고 다 넣을게요. 야, 튀겠다. 은혜야, 조심해. 멀리 떨어져. 야, 은혜야, 좀 떨어져 있어. 좀 떨어져 있어, 좀. 좀. 이건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너 뭐야, 속상한데 빌로와 자 여러분 여기다가 아주 재소지게 터져버려서 신혼 첫날밤인데도 불구하고 첫날밤에 원래 다른거 잡아야되는데 이번엔 참개를 잡아버렸네 그래서 이거는 대본에 네. 없었잖아 지금 뺨때린거요 바로 이짱 자기가 이 참게들아 오 여러분 이 국물에 게가 들어가면 맛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벌써 이거 육수 흰색 나온다 조금 더러운 거왜 더러워 보이지 약간 게 작겠지? 이거 그 내장물인데 맞아? 너, 내장물 맞아? 넣을까 말까? 넣지마 그렇죠. <웃음> 왜? 너도 먹을 거잖아 그니까 그니까 넣어야지 만나자 아, 넣어야 <웃음> 여러분 이 참게로 게 육수를 쫙 내줄게요 와 근데 이거 수제비 2인분에 참게 6마리가 웬 말이야 이거는 거의 한 13만원짜리 수제비인데 너 진짜 항상 비싼 거 먹는 거야 그냥 비싼 걸 맛이 없게 먹는 <웃음> 야이 내장 지금 우러나와 가지고 계란 같다 맞지? 약간 이 계란처럼 된는거 보세요 자 이제 여기다가 이어 <디어천드> 전득 전득한 수제비를 원래 그런 거 알지 젓가락으로 하잖아 내가 달인이냐? <웃음> 아니 신혼여에가는데 어떤 구독자 분이 많았거든요 저도 보고 알아보셔 가지고 아, 너무 감사드리는데 은혜 보고 손잡한 님좀 많이 때려주세요 발로 궁둥이도 차주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많이 맞고 있어요 자 이거를 때줄때 얇게 늘어나게 한 다음에 으, <웃음> <웃음> 행주에 묻었어. 아니야, 아니야, 행주 아니야, 걸레야 야, 이거 어떻 너가 행주, 내가 카메라 들게. 근데 나는 맨손인데, 괜찮아? 그냥 5년 동안 더러운 거 먹었어. 오, 뭔가 잘하는 척 하는데 개못해. 찹. <웃음> <웃음> 찹. 와, 라가리 효과음 록 같다, 와. 찹. <웃음> 아아개 뜨거 자 지금 은혜가 수제비그 절제가 안 돼가지고요 다 잊고 볼게요 라성라산 와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참게 수제비가 완성했는데 여기 덜어먹을게요 국물 색깔 봐라 이거는 진짜 개 아니면 이런 색깔 나올 수가 없어 고추는 왜안 넣었어? 이제 넣을 거야 고추의 그 본연의 칼칼함을 느끼는 거야 무시한는거 같은데? 자 여기에 제일 큰놈 이야 어이구 이렇게 이거 수제비 들고 있네 와우 요렇게 하고 요 사이에다가 고추를 요렇게 놓는 거야 그럼 데코레이션이 다르잖아 너 이제 주부야 주부 정신 차려 내가 정신 차릴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참게 수제비가 완성되었습니다 어때 멋있지 여러분 그리고 상만이 미용했거든요 상만이 뒤통수 좀 찍어주세요 상만이 <웃음> 뒤통수 <웃음> 근육만은 강아지 같지 않아? <웃음> 뭐 뒤통수가 역삼강이요음 <웃음> 음 <웃음> 뭐야 왜 공격을 하야자 그래? <웃음> 여러분 이제 바로 지금 먹어보도록 할건데 얘는 나를 먹고 있네 <웃음> 가가가자 여러분 일단 국물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웃음> 투베르 와개맛이 엄청 많이 나와 너무 시원하고 와, 이거 미쳤는데? 자, 그러면, 그러면, 수제비 바로 떠먹을게요. 자, 게 사이에 있는 거 이렇게 딱 해서 두개 집자. 이야. 자, 바로 먹을요 자, 자, 파. 바... 아... 왜 한숨 줘? 빨리 먹어야 처음에! <웃음> <초베르>! 와. 와. <웃음> 왜? 아, 왜왜는 거니? <웃음>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와. 그냥 먹어봐. 저 내가 찍어줄게. 아, 나 얼굴 안 나와. 얼굴 안 나와. 너 얼굴 나오면 사람들 불편해. <웃음> 아, 왜 나와? 모자 이거 다 했는데 뭔 내려. 소리야. 뭔 소리야. 아, 나 튜베를 파기 창피해. 소리 한 번만 찔러줘. 그냥 나! 너를 놔! 튜베! <웃음> <웃음> 어, 어때? 맛있지? 여러분, 응.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게. 현재 동해안 일대에 강풍주의보가 발령중입니다 지금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데 이 강풍주의보가요 여러분 거짓말 아니라 지금 5분에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속초, 양양 이쪽 거주하시는 분들 오늘 조심하셨길 바랄게요 뚱뚱뚱. 끝나자마자 바로 딱 이거 들어가지고 초베르 와 진짜 맛있다 와 이거 팔자 근데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2천 미친놈이네 우리 신혼 첫날밤에 참기 잡아산 건데 이천원 미안해 미안해 그래도 참깨 빨리 잡고 숙소 갔잖아 싸웠잖아자 <웃음> <웃음> 여러분 그러면 요 참깨 있죠 야 잠깐 팔 벌리고 따라와 그렇지 옆으로 이동할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쨔라이럴게야자 여러분 요거 잘라서 먹어볼게요 가위 가위 가위 가위 가위 <웃음> 자, 와우. 어, 잠깐만. 여기 수제비 넣어서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맨날 개딱지만 보인다. 뭐라고? 안에 넣어서 먹어야지. 개딱지만 보면. 그죠, 여러분? 개맛이 또날 거니까. 이거 봐, 살좀 붙어있는 거 보이잖아. 이렇게 하고, 요거를 마셔야겠다. 초베를 와게 내장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맛있다 먹어볼래 한번 너게 이거 좋아서 다 먹었잖아 어 그러네 다음 먹어 자 요게 가운데를 야삭 그리고 위에 아가미 있죠 요거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그래 살이랑 이거 보이시죠 자 여기에다가 자 수제비 하나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자 바로 먹고요 초베를 야, 걔는 먹어봐. 비브리오 패혈증. 얘 민물에 살잖아. 비브리오 패배자 안 걸려. 더 많다네. 디스토마 걸려. 먹어봐. 걸릴 거 같이 걸린 게 낫지. 얘 라가리도 떼줄게. 라가리 하면 키스하는 거니까. <웃음> <웃음> 맛이 어때? 맛있다 너 지금 표정 다보이는데 개구라친 거 같은데? 개 어떤 맛이었어? 개맛 그냥 바닷게랑 똑같은 맛이었어? 응넌 음. 진짜 미가 그혀 없다 나중에 꼭 군소 먹일 거야 난 좋아할 거 같은데? 자, 여러분 아니 말고 X. 은혜 군소 곧 커밍순 갑니다 여러분 자 그럼 저는 이거 수제비 마지막으로 한번 먹고 자 엔딩 추도록 하겠습니다 수제비 바로 초베르 끊어달라고? 끊어라고 이게 진짜 <웃음>